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와 진짜 재밌는데 운영 때문에 망했다 운영만 아니었으면 진짜 성공했을 게임인데 응 음, 운영 전만 게임 안에 등등 비교적 한번 발매를 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콘솔 게임에 비해 사후관리가 게임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온라인 게임들이 줄을 이룬 한국 게임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만큼 한국에서 게임 운영이라는 것은 게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듯이 항상 어디선가 운영 문제는 터져나오고 마는데요 이번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mmorpg의 장르 특성에 맞게 파이널 판타지에는 다양한 레이드들이 존재하였고 그중 무려 56명이나 참여하는 발데시온 무기골 레이드는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인원인 만큼 사람들과의 협동이 매우 중요했고 게다가 부활도 되지 않고 입장도 쉽지 않아서 단한 사람의 실수가 나머지 전체 인원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레이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고이트롤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이트롤링의 정황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이 신고를 넣자 해당 플레이어는 제재를 당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그냥 평범하게 잘 진행한 게임 운영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판14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단어라던지 현금거래 등등 다양하게 게임의 약간은 위배되는 행위를 신고해왔지만 약관상 스크린샷이나 촬영된 동영상 등등은 그냥 참고 사항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제재는 게임 내부의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유저들이 느끼기에 많은 악성 유저들을 방치하였고 그 덕분에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재를 당한 유저는 실제로 던전 입장이 실패하였고 트위치 방송에서 던전 입장에 성공한 다른 유저에게 아이템을 주며 트롤링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외부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면서 트위치 영상자료만으로 정지를 때려버리는 정책이랑 전혀 맞지않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죠 이게 끝이면 참 다행인게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운영진이 본인의 소속과 직급을 모두 밝히고 커뮤니티에 회사에 동의없이 글을 싸질러버린 것이죠 해당 글에는 정지당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응원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저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도 밝히면서 아주 편파적이면서도 유저들이 발칵 뒤집힐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곤 하나 본인의 소속과 직급을 밝혔고 말탄직도 아닌 운영팀장급이나 되는 사람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거의 회사의 공식 입장과 다를 바가 없게 때문에 조용해도 모자란 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나버리자 유저들은 극도로 분노했고 엑토즈소프트는 당황을 금치 못하였죠 결국 다음날인 8월 9일 엑토즈소프트에서는 입장문을 게재하였는데요 대충 요약해보자면 비매너 대응과 관련해서 게임 외부자료를 사용하여 제재를 먹이지 않는다는 정책에는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마시고 개인정보는 실제로 다양한 신고가 돌아오면 게임 약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운영팀장의 행실은 잘못된 것이 맞으며 현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을 감행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절대적인 중립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글을 작성한 운영팀장은 회사에서 퇴사하여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떠나간 유저들의 민심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올 10월 파이널 판타지 유저들을 위한 축제인 2019 파이널 판타지 14 서울 팬페스트는 유럽이나 북미 팬페스티벌보다 더큰약5 0 0 0명의 규모로 상당히 크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우선 입장권은 500장으로 모두 매진이 되었고 일반 입장권은 약 2800장 정도가 예매될 정도로 유저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사건이 터진 직후 2200여분의 티켓 수량이 약 3000장으로 늘어나면서 약 800명의 유저들이 티켓을 취소했다는 정황 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유저들이 가서 구매할 굿즈 등등 잠재적인 수익을 생각해 본다면 단 3일 만에 액토즈 소프트는 약 2억에서 4억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도 운영이지만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팀장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한 어센던트원도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운영진 중 하나가 자신은 페미나치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던 애꿎은 직원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는걸 보면 제발 직급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본인들만 제작한 게임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게임 간판 걸고 자기 멋대로 소신발언하고 하고 싶으시면 1인 개발해서 맘대로 이거저거 말하고 다니세요 아무튼 이번 사건은 액토즈에게는 크나큰 쓰라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 두달밖에 남지 않은 팬페스티벌 과연 파판14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여 보란듯이 행사를 성공하고 게임 재기에 성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텅빈 행사장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조롱거리인 행사가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